아리 미적을 처해才 estos n i c 아 CG가 다 들어간 게 아닌데도 일단은 뭐 굉장히 잘 나온 것같아요막맨 마지막에 이제 도겸이가 팔을 걷고 나오는 이제 후렴구, 마지막 후렴구에 마지막에. 멋있더라고요. 아이게더워가고 길어서 그냥 음. 걸으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자연스러운 게 멋있었어. 음. 멋있다 하더라고요. 음. 무대에선 더 멋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너무 충분히 멋있기 때문에 완성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렛츠기 다쳐갈게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다쳤어요. 오다쳤 뭐가 어, 다친 거야? 루트는 뭐야? 오버. 열렸어. 열렸게 다쳤게. 열렸어? 열렸어요. 열렸어요. 열렸어요. 어. 열렸어요. 어. 열렸어. 어, 뭐야? 버튼 없었는데 열렸게 다쳤게. 열렸어. 다쳤어요. 쳤어요. 열렸어요. 열렸 자, 기가 정답을 알면 긴가민가가 아니라 아, 바로 알게 될 거예요. 다쳤어요. 이제 그냥 쉽게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다척 갭. 다쳤어요게다한번다 쳤죠. 다힌거 아니에요. 이것도 갇어요 와, 이려열렸다 게. 을 와, 이거 것 같아. 눈치 있으면 맞아. 계속 좀 하다 보면 눈치 있으면 아나못맞췄어 근데 너무 티나게하지 말고 진짜. 너무 나 이제 개인 레슨 받고 나서 저는 처음 그 단체 안무 맞추네요 그래서 사실 많이 기대했죠 이제 다시 13명 승관이 돌아오고 13명 안무 하는데 그래서 이번 무대 우리 트러블들 많이 좋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안무는 저희가 뮤지컬스러운 안무가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을 근데 홈런도 좀청수되고 조금 더 세련된 그런 뮤지컬 느낌으로 만들어봤고 약간 좀 축제 같은 퍼레이드 느낌을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푸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레트로 느낌과 좀 클래식한 느낌이 나게끔 좀 준비를 해봤고 연습할 때도 그래서 막 아, 저희가 기존에 추던 파워풀라 이런 것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것보다 중점을 좀 세련되고 좀 투트를 입었을 때좀더 젠틀하게 나올 것 같다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한, 했던 것같아 팝, 팝, 팝, 팝, 팝. 파 에잇? 다멀어졌 감각이 멀어졌다, 아, 어, 이, 아, 멀어졌다. 아, 아, 멀어졌다. 아, 이거 몇소 보세요? 어? 나 원래 2로 2로 땡겼어 로 땡기지, 2 3, 4, 5, 6, 7, 8 1, 2, 3 4, 5, 6, 7, 10, 11 2, 1, 2, 2, 3, 2, 2, 3, 2, 3, 2, 3, 2, 2, 3로 물러서지 말고 아무 말도 듣지 말고 그냥 내게 는 대놓만 하면 돼 완벽한 연 모습인가요? 약간 조금 덜 완벽한 연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숙이거나 빠질 때 <웃음> 이게 약간, 약간, 살짝 아이솔레이션이야 a n I can, I can, I 이 a n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can, I 이 a n I can, I 니 a n I can, I c 나 어, 어, 나네. 어, 그렇지 홈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른 아, 다 <웃음> <웃음> 여기 너무 뒤로어졌다 아, 왼쪽 나왔다. 사람들 좀 보면서 가야될 같아 우리 약간 이런 느낌을 볼게요. 그러면서 중간 지나이들이야죠가야죠 가셔야죠. 가셔야죠. 가셔야죠. 가셔야야가셔가서야 가셔야죠. 셔야 가셔야죠. 가셔 차를 겠지만 왼쪽 보면서. 여 네 오늘 멤버들이랑 오랜만에 안무 연습을 같이 했는데요. 힘드네요. 사실 완벽히 다 나은 상태는 아닌데 뮤비 아까 컷 보는데 안무를 못친것 못친 때문에 좀 많이 아쉽,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절이랑 후반부까지는 다 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지금 연 오늘 맞추는연습을 했고 에너지가 치치을 안무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쉬어가자는 의미의 스페셜 앨범 세미콜론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